오늘은 매운맛 시무거 매운맛 칼국수 와 맛있겠다 감 응. 응. 엄청 커 감사합니다 엄청 많아 와 Okay I can tell it's handmade, but what it is it? It's d i f r It's a r a z i n g It's a b g o e It's d e l i c i o u It's d e l i c i o 면은 농촌줄기 줄기, 줄기 완전히내 사람 음음 와우 약간 쌈짱한 칼국수 저거 음 김치 먹어야지 음 와여 김치 맛있다 아니 칼국수는 솔직히 김치 진짜 좋은 네 사람들 항상 칼국수랑 김치 같이 먹잖아요 김치는 약간, 약간 친구처럼 그냥 좋은 친구 있어야 돼 아. 와우 아, 맛있다 이거는 처음 만날 때 이거는 친구잖아요 이렇게 친구 국수랑 김치 친구 근데 같이 이 I don't know h a t to k e e I just t h i n o t s o i k e a m e a r a o Like it's like it's like made in my m o u t h f Mm. m a y e key o s o m e h i n g like this. Personal k i y c h i 좀 아... 어가 내가. 이 양은 절대 내가 외국에서 먹을 때 이렇게 양이 아무 뭐 아니에요 이거 한국 양이에 <웃음> 음놈놈놈놈 김치 김치 김치 여기 김치 진짜 맛있어 야 좋은 김치 역시 맛 <웃음> 먹을 때 매워 와 이거 엄청 많아 이게 뭐야 다 무한 리디 한리디 요거 다 <웃음> 보통 먹는 거 엄청 빠르네요. 이거. <웃음> 오 오이. 음. 음. 또있어 또있어 또있어 음. 아, 드디어 다 먹었어요 아, 김치 마지막 엔딩 해야지 여기 김치 진짜 맛있어 응, 김치 다 먹었어 여기 김치 진짜 맛있어 So far, it's the best kimchi I've ever mm. h s d e s h o m u i How much is it? is t h o i t h o is i o n much is t How much i